안녕하세요 파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바로 인포그래픽 형태의 차트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청년 땡땡땡으로 인한 남녀 땡땡 취업률 현황이라고 하는 이 차트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조금 더 눈에 보기 좋게끔 이해하기 좋게끔 하는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어 본다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픽토그램을 활용하면 훨씬 더 눈에 띄는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아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어떻게 만들 수있까요 있는지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차례차례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 키시고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인포그래픽 차트를 만들어 주시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자료 중에 하나인 픽토그램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요 그 픽토그램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여기에 있는 플랫아이콘 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고 출처만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점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이 사이트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셜 로그인 해 주시면 훨씬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일단 여기다 man이라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남자 아이콘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검정색 또는 컬러 아이콘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이 컬러 아이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비즈니스맨 이라고 하는 남자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PNG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픽토그램을 바로 아이콘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방식 말고도 훨씬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PNG로 다운로드와 그리고 copy png to clipboar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복사예요 복사 자 이것을 마우스로 톡 눌러 볼게요 그럼 왼쪽 하단에 clipboard successfully라고 나오죠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아이콘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온 아이콘을 선택해서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둘게요 지금부터는 이 아이콘을 활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에다가 텍스트 상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2021이라고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적당하게 조그맣게 해주시고요 글꼴은 일단 얇은 글꼴로 바꿔두도록 할게요 저는 글꼴 중에서 S코어 드림체라고 하는 글꼴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체로 제일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크기 조금만 더 작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부터는 이 아이콘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같은 열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의 크기를 오른쪽 상단에 있는 대각선을 눌러서 크게 키워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크게 키워주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단어는 2022로 바꿔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의 색상은 회색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즉 눈에 안 띄게 아이콘 선택하시고요. 상단 메뉴에 있는 그림 서식 왼쪽의 색을 누르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회색 있죠 밝은 회색 이걸 눌러주시면 회색으로 변하게 돼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이 훨씬 더 눈에 띄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여기 화살표를 삽입할 건데요 삽입, 도형 블록 화살표 중에 위 쪽화살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이 사람 아이콘의 위쪽에다가 좀 큼지막하게 삽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화살표는 왜 삽입을 하는 걸까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도형을 활용한 것이고요 이것의 색상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라데이션이 뭐냐면은 색상이 색상으로 뭐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있는 이 기본 그라데이션 중지점 이두 개의 색상을 바꿔주실 겁니다 일단은 양 옆에 있는 중지점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간 속에 있는 이두 개를 삭제해 줄게요 선택하고 중지점 삭제 또한번 선택하고 삭제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남게 되는데 다 한쪽은 이렇게 밝은 회색, 그리고 한쪽은 조금 어두운 회색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후에는 왼쪽에 있는 이 색상 있죠? 이 중지점을 투명도 100%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갈수록 밝아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죠? 자, 이걸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각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처럼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색상을 일단 넣어두고 이걸 누르게 되면 밝았다가 점점 올라갈수록 어두워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삽입하느냐 이 아래쪽에 있는 이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텍스트 상자가 복사가 되고요 이때 글씨 크기를 키워주시고 텍스트를 바꿔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35% 여기는 20%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이후에는 여기 중간에 제목을 삽입할 건데요 제목은 이걸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자유 이동시켜서 복사시켜주시고 여기에서 괄호 열고 땡땡땡땡 취업률 차트라고 적어보고 글씨 크기를 키워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이렇게 막대형 차트보다 아이콘을 활용한 차트가 훨씬 더 눈에 띄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만약에 내가 다른 차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만든 이 모든 차트와 내용들을 그대로 전부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Ctrl Shift 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또 하나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해 줄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콘을 다른 아이콘으로 바꿔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콘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 파일에서 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었던 다른 아이콘을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주시면 아이콘을 그대로 삽입하는 바람에 따로 수정 없이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픽토그램 아이콘을 활용해서 차트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드시게 될 다양한 자료에 응용을 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